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시성조인사드립니다자 오늘도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거의 3일 연달아 영상 올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목요일까지는 월간 견적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좀 바쁘게 서둘렀습니다 어, 그러다보니 시간이 촉박해서 요 표도 유포님 도움을 좀 받았고요 어, 뭐 여러분한테는 좋은 일이죠 음, 그리고 실 구매도 꽤나 도움이 되는 표잖아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3월 17자의 기준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하이엔드 제품군부터 볼텐데요 추천목록은 거의 똑같습니다 저번달과 대체적으로 가격은 내렸는데 환율이 살짝 더 올랐는데 불구하고 내린 이유는 성수기가 지나서 그렇습니다 3월 말쯤부터는 슬슬 비수기에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내린게 보이고요 그럼 여기서 더큰 폭으로 내릴까요?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 눈에 띄게 큰폭으로 내진 않아요. 뭐, 끼가려잔 몇만 더 빠지고 말겠죠? 차라리 그걸 기대할 바에 여러분은, 그, 뭐, 카드 청구 할인이나 아니면 특가하는 거노리시는게 좋을 겁니다. 뭐, 어쨌든, 요 하이엔드 제품군 중에서는 6900XT가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딴 애들 6천원5천원 가성비하고 있을 때 1% 성능을 내기 위해 4700원의 가성비를 보여주면서 요 QHD 이상 해상도 쓰기 위해서 적합한 제품들, 이 하이엔드급에서는 6900XT가 가장 가성비가 좋네요. 그 다음은 7900XT나 7900XTX가 가성비가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거는 좀 착각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상 레퍼런스 제품이 좀 저렴하게 가격책 측정되어 있지 이 레퍼런스 제품은 온도 문제 때문에 이슈가 있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뭐 소음이나 디자인적으로 크게 선호 받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 비래퍼 여러분 좋아하는 제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꽤나 비쌉니다 7900XTX는 150만원대가 넘어가고요 7900XT도 한 종류 기가바이트에서 나온거 한 종류 빼고는 대부분 비레퍼가 12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빠에는이얘기 나오겠죠 아니 성전님 그것을 빠에는 같은 돈이면 4070T를 쓰겠습니다 혹은 4080을 쓰겠습니다 이 얘기를 할거예요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드라이버 안정성에서 라데오는 조금 불안한 면을 보이고요 그리고 게임 호환성에서도 엔비디아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제품은 작업 용도로 쓸때 가속 기능도 좀더 폭넓고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선호도는 역시나 엔비디아겠죠. 비슷한 가격이 엔비디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6900XT 쓰시거나 아니면 나는 이제 q h d 좀풀옵으로 아니면 상업으로 게임하고 싶다. 그럼 4 0 7 0 t 를 가시고요. 나는 165 모니터, 240 모니터 QHD로 쓴다. 혹은 4K에서 그냥 옵션 좀 타협하고 즐기고 싶다. 그럼 4080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난 4K에서도 상업으로 게임하고 싶다. 그러면 한 가지 제품을 껴습니다 4090으로요. 여기 보면 은 얘네들 가성비가 그래도 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돈준 만큼 성능이 올라가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성능체가 워낙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산이 하나는 난 높게 올라갈수록 더 높은 성능을 약속하고 아무래도 비슷한 비용이면 엔비디아 제품을 추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여러분한테는 제가 이렇게 추천할게요. 6900XT 4070ti, 4090요 순으로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플래그십 하이엔드 제품 추천 끝냈고요 그 다음은 퍼포먼스 라인업 보겠습니다 이 퍼포먼스 라인업이 실제로 여러분 많이 구매하는 라인업인데요 6800이나 뭐 3070t, 3070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품절 임박이에요 그 있는 제품이 거의 없거나 한 종류밖에 없어서 추천 문에 넣기 어렵고 그, 그거 그다 빼고 보면 은 사실 3060ti와 6650이나 6600 시리즈의 싸움이 될 겁니다. 6700도 파는 거한 종류밖에 없고, 6700XT도 사실상 파는 게뭐몇종 없습니다. 그다 보니, 요렇게 싸우게 될 텐데, 저는 일단 6600XT나 6650XT는 잦은 클레임으로 추천 목록에서 빼겠습니다. 저몇개 팔지도 않았는데, 연락 와서 가끔 검은 화면 뜨는데 왜 그런 건가요? 어, 제가 하는 게임이 이건데 프레임이 좀안 나오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크롬 하는데 이상한 증상이 있어요 뭐 녹색으로 뜬다든지 뭐 이런 가속 기능만 끄면 해결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다양하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일단 요 제품은 추천못 놓기 좀 어렵습니다 컴퓨터 초보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거 그래픽 드라이버 지웠다 새로 깔은 것도 제대로 못하시거나 가속 기능 끌줄도 모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호 6 0 Ti 한 종류만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상호 6 0 Ti가 두 개가 혼종돼서 팔고 있어요 그두 개가 뭐냐면 GDDR6 그리고 GDDR6X입니다 근데 가격은 거의 똑같아요 만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저가 GDDR6X를 선호합니다 이사실 알고 있으신 분들은 근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GDDR6X가 3070급의 상당히 나온 제품은 몇종 없습니다 어, 충분히 높은 전력 공급 그러니까 8 8핀 정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전력 제한을 260 이상 풀어놓은 소수의 상위 제품군만 3070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고요 대부분의 여러분 저렴하게 사는 최, 최저가 제품들은 어 그냥 3060 Ti랑 똑같아요 성능 거의 똑같습니다 한 2% 3% 높아요 근데 지금 가격을 보니까 둘이 만원 차이밖에 안 나서 저도 만원 차이밖에 안 나면 GDDR6X 쓰는 게 나아 보이고요 혹시나 3만 원 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 그냥 GDDR6X 안 붙은 거이 제품 사시는 게좀더 가성비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 가격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제가 얘기한 3만 원 격차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제품은 아 클레임 무서워서 추천 목록에 넣지 못하고 혹은 품절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가성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 라인업은 요3960 테마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메인스트림이라고 볼수 있는 그냥 60 제품군이 들어가 있는 라인업인데요. 여기에 뭐 단종되는 제품 다 빼고 나면은 인텔에서 출시한 어... A 시리즈랑 상용60 12기가, 상급 육0 8기가, 그리고 6,600 요렇게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6,600은 6650 XT나 6,600 XT나 똑같은 특성 을 가지고 있어요. 뭐 마찬가지 클레임이 좀 옵니다. 가성비는 가장 좋은데요. 다른 제품 비교했을 때 거의 10만 원 싸니까 솔직히 메이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쓰실 분들 조금 불편한 감수하고 쓰시거나 아 그게 싫다 그러면은 그냥 상우육공 12기가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 가성비 솔직히 이게 엄청난 차이는 아니거든요. 3000원하고 3500원이면 뭐 16% 정도 조금 더 가성비가 안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 성능격차도 나름 좀 있기 때문에 돈을 더 투자한 만큼 상우육공 12기가가 약간 성능이 좋다는 느낌은 들겁니다. 그래서 불편함 없이 다용도로 쓰려고 할땐이상우육공1 2기가 괜찮아 보이고요 어, 진짜 찐 가성비로 쓰겠다 하시는 분은 그래도 뭐 6,600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저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뭐 이상조사 있다고 내한테 탓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어, 그런 거 가공을 사셔야 돼요 <웃음> 뭐 이상조사 없으신 이 분도 꽤 있는데 근데 10명 중에 한두 명만 연락 와도 사실 어, 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겪게 되거든요 손님하고 신뢰도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신뢰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제품을 추천하긴좀 어렵네요 어쨌든 여기서는 상금유권 12가 한 종류 제품만 추천드리고요 어, 정말 특수한 용도에 뭐 인텔 이거 <웃음> 자음용 쓴다 하시는 분 있긴 한데 게임 용도는 솔직히 추천할 만한 제품많 아니니까 그냥 이건 추천 안하고요 어, 상금유권 8기가는 가격은 별 차이 없는데 성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쭉쭉쭉 다 빼다 보니 이거 한 제품 여기서도 추천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메인스트림 하위나 엔트리 라인업인데, 그, 나온 지좀 됐는 1060하고도 크게 성능이 차이 나지 않는 제품들이에요. 1060 6기가가 58% 성능인데, 여기 애들은 그거에 비교하면 그래도 뭐한 20, 30% 분 높은 게 괜찮지 않나요? 하실 텐데, 요쯤부터는 뭐 크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웃음>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아, 참 애매합니다. <웃음> 애매해요. 그리고 얘네들 가성비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뭐 6,600보다 못하고 상위 육0 1 2개랑 비교해도 가성비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상위 라인업은 사실 가성비가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돈은 돈좀만큼 성능이 올라가는게 아니라 보통은 하위 라인업보다 가성비가 떨어져야 돼요 여기가 메인스트림이고 혹은 엔트리이기 때문에 좀 주머니가 헐변한 분들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고성능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라인업인데 요새는 팔 생각이 없나 봅니다 이 나온지 벌써 뭐 3년씩 됐는 제품들 똑같은 가격 팔고 있어요. 하나도 안 싸졌어요. 진짜 여기 제품 사면 좀 호구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뭐 상공유권 12가도 다르지 않냐. 어,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긴 한데 하, 얘네들은 솔직히 FHD에서도 옵션 타협에되는 게임 꽤 많은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감히 추천드리긴 좀 어렵고. 어떻게든 뭐 10만 정도 더 쓰셔서 상업용권 12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 6600 쓰시는게 얘네들 보다는 확실히 나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천 목록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빼겠습니다 진짜 진짜 난 저사양 게임 밖에 안한다 그럴 때나 166군 슈퍼 한번 고민해볼게요 그나마 166군 슈퍼가 이 중에서는 제일 가성비가 좋습니다 어, 그 밑에는 로우엔드인데요 여긴 뭐, 내장 그래픽보다 조금 나은 수준인 제품들인데, 이거를 뭐, 20만원 주고 사기에는? 하, 좀 그렇죠? 얘네들은 진짜 내장 그래픽하고도 별 차이 없기 때문에, 10만원 줄 의미도 없고, 얘네들은 내장 그래픽 봐도, 카드보다는 좋지만, 솔직히 말해서, 6600이 얘네들한테 10, 10만원만 더 주면 갈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성능 차이가, 2배에서 4배까지 납니다. 진짜, 좀, 아니 이건 뭐 밑에 라인을 뭐 사지 말라는 소린가? 그런 생각이 들정도 가격 측정이 이상합니다 뭐한 7만원, 10만원 정도 나와야 생각해볼 만한 제품들이다보니 여기는 진짜 진짜 추천 못하는거야 여기 추천하는데 있으면은 거기서 구매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웃음> 이 제품도 추천한다고? 아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든 이급이라도 가거나 아니면은 확실히 게임을 한다면은 이 정도급은 가져야 여러분은 워낙 게임을 할겁니다 그래서 로우엔드는 아예 추천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그래픽카드 3월달로 어떤 제품이 좋은지 추천을 드린 것 같아요. 어, 충분히 만족스러운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표 보시면 여러분 남대로 판단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표 보시고 여러분 기준에 맞춰서 가성비 있는 제품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다시 한번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어, 목요일 날월간경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아, 목요일날 얼마 진짜 올려드리고 싶어요 아, 늦, 늦어도 토요일까지 진짜 올려드릴게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자 갑니다 여러분 빠이빠이